<웃음> 그래 우리 수업 잘 들어서 혼나지 잘... 말자. <웃음> 우리 이번에 수업을 잘 듣는 거야. 스킵을 하는 건 어떤가요 여러분? 스킵 하고 싶어요. 난 스킵 그게 안 떠가지고 스킵을 못해. 가래. 그래. 소리 소리케 야겠다 옆에 있는 분왜 신발을 안 신으세요? 아 그러네 저분 신발을 안 신어서. 어야너 난... 뒤다. 오, 야, 나 뇌밖에 없어. 거다 없는데. 어머나. 야 너가 어이. 여기서 제일 고인물이야. <웃음> 아니면 이분들 부캐일 수도 있지 뭐. 내가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아. 여 아무것도 어. 없방 응? 오케이 붕대. 어, 나이번 진짜 안 죽을 거임 진짜로. 오나 파란 키 오야 생선 칼 먹을래 너가 그래 야 기다려 나마이템파밍만다 모... 해야되고 난안 먹어도 돼 이거 시간 좀 많으니까 일단 생선부터 먹어 오케이 어 그게 제일 나아 아 이거까진 뒤질게 음. 뒤지면서 가응야 <웃음> 열게 나이번에 도넛이 하나밖에 없네. 왜안틀려줘아 그냥 클릭하는어거생산되생고 아우. 러브레터. 고저, 고트 클래스. 고트 클래스 클래스 클래스 클래스 클래스. 수업 들어야 돼. 이제 우리 가자. 수업 들으러. 이제 파 a 거 없겠지 지어 cup, it's a. Oh, so, so, you are. Yeah, you go pansy, y o u 명 e a little bit of a 사라 u r n t h a t 안, 하시, 안 앉으시면은 아픈데 다들 여기 왜안 와? 야 이거 저 끝나다가 저희 벤트밀 가있자 오케이 좋아. 야 저분 혼자 저기 자리야 근데 분리 언제 주지? 아.. 시간 시간이.. 어.. 이제 일어나야 되나? 이따 그 점심 먹으러 가는 시간 딱 주면 될걸? 점심 먹고 자유 시간도 있으니까 아 이제 피먹었네 야 인하될 때 이제 얘는, 얘는 왜 몸이 이래 아 누가 치유해줬어 아. 일곱명 이제 일곱명인데 이상탈출야벤상벤에벤이벤태 내가 열 거야 내가 열 아, 거야 네. 내가 열 네. 거야 에서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상태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 선생님이 말해 말해 말해 누가 했는지 궁금하다 야 말해라 누가 했냐 누구냐 어 내가 했다 왜네가이이라고 한거지? 캔소은 캔슬 했는. 야저 사람 왜 이렇게 아파내 옆자리? 야 뭐야 저분? 어이고나갔어아나 지금 보니까 나도 생 나도 이거 생겼어 나도 칼은 손. 응. 음. 오 나도 두 개다 이후. <웃음> 아 사회 사회 수업 봐. 이제 뭐해 우리? 지금 사회 수업 듣고 있어 우리. 아 그래? 그냥 가만히 있으신데 아마도 카페테리아다 이제 점심 시간임. 너 이제 전해주면 될것 같은데? 아 세총 나도, 나도 가져올게. 야너저레러 넣어야 돼. 너 저희로 가. 불리내 친구 블리. 아, 감사. 세총. 야, 네가 다 가져가네. 뛰어오는데? 네가 무기 다 가져가네. 에? 뭐 무기, 너가다 가져가잖아. 생선, 너가그 편지 챙겼으면은 저 우편함에 클릭하는데, 우편함? 우편함 어있어 알려줘. 요 종무실, 아, 교무실, 악 뛰어, 으아, 빨리 뛰어, 뛰어, 뛰어, 뛰어, 뛰어, 어디있어 으아... 으아... 으아... 으다 근데 하는 뭐하는 거지? 나도 몰라. 편지를 찾아야 해요? 왜? 나 편지 보냈는데? 학교를 탐험. 애들이 태네. 탐험. 야, 저 사람한테 햄버거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분한테? 아... 줘야 되네. 아 얼른 뛰어 잡을 수 없겠다 아냐 황새끼도 있어어뭐 그런거 있었나 음. 난 정확히 그건 몰라 햄버거 주면 줄거 같은데도 생각엔아 안돼 왜 벌써 아, 그 시간이야 빨려 빨려 빨려 빨어 아직 안 시간이 있을거야 아. 어 안되는데? 아직 시간 있어 아, 살려아야 그냥 좀... 올래? 아니야, 나 그냥 피 깎고 저거 줄래 나. 못 참겠다. 너 같이는 아닌? 빨리야, 빨리야, 빨리야, 빨리, 빨리야. 어디 있어? 빨리. 와, 빨리, 와, 빨리, 와. 빨리! 아씨, 잠깐만. 왜비 미칫... 오케이. 어, 어. 안돼. 나 보관돼. 잠깐만. 안돼, 안돼, 안돼, 안돼. 나 피, 나 피. 오케이. 내가 치료해줄게 어, 어, <웃음> 있다. 피안 달았어, 이다 짜잔, 옐로키다다 어, 옐로우키 나 처음 얻어보는데. 애초 나도 옐로우 키 처음. 봐. 와, 나 대박. 나 인생에 약간 한 획을 그었어. 여 가, <웃음> 가 있다. 이 아픈 눈. 아, 나한 번만 더 나가게 해 줘. 나나문 따야 돼. <웃음> 어문 따야 되는데. 오픈데 한번 콰직할 텐데. 저 번개. 알려나. 대다 와이트. 저 사람 자꾸 누가 힐해 주는데? 응? 야, 도덕탄기야 야, 대박. 12명을 시작하는데 6명 남았어. 야, 야 올라가 이거. 아이 앨로키 지금 빨리 따고 올 걸. 탈포되는 거였으면. 아 진짜 후회되는다. 아 상자 상자 상자 상자 상자 상자 건드려. 아이씨뭐 아니 남았어요 시간 도세요 노는 타임. 다 왔겠지. 1 2 3 4 5 6. 오케이, 다 왔어. 응답은 뭐야? 저저 뭐야? 로피는상 이게 뭐 그게 뭔 에. I say, w 에 m a n of the m i n p l i r i n c i p a l t h i v i e n o a n o k 너무 못 오시는 거 아닌 미로도 아닌데 오케이 왔다 뭐야 여기? 여기야 여기 야 이제 되는데? 팍! 근데 편지 전해줘서 뭐 하는 거지? 글쎄, 잘 모르겠다 좀비 사태가 일어났다고요. 아 거절. 친구 요청 왜 보내? 갑자기. <웃음> 어, 학교 왔는데 친구 장도 사귀어도 되지. <웃음> 오갈수 있어. 나키열고골아 근데 다쳤어. 얼른아. 냉 <웃음> 갈게요. h 다 y 비 r e y o 는 h 볼수있 y 헤이 아 r 열지 마. 펑펑. 두방... 상처. 야 좀비 두방컷 u t I t d you, I was h u n 안돼 상처야 튀어야 된거 아니야? 근데 이상한상처나 뭐해 우리? 기억 안 나. 생각이 안 나네. 하도 안 하니까 이제 완전히 다 잊어버렸거든 나. 아 이제 거기 가는 건가? 아 맞다. 창문 막는 거. 죽어. 나무판절 막는 거. 죽으라고. <웃음> 안돼 멈춰. 죽으라고. 뭐야 너 탄대? 어야 oh, yeah, 의자 oh, 의자가 움직여. <laughs> 의자가 의자가 움직여. Breaking news. Breaking news. Warning: z o n m b e o u t b r e a Stay inside. Stay away from the infected. <웃음> National emergency. Just like the movies. Stay indoors and defend your family if necessary. 과학자놈들 어, 안면 된다. 대사 바뀌는다. 나왜 뭐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오우 됐다. 오. 이거 안 지어진대요. 오 됐다. 어 되네. 제가 타격으로 가겠어요. 공급장공타장그아 거기. 어야나 태워서. 알겠어. 타 어. 안 돼. 거기아니잖아아니다 아. 여기 아니야 공급장이. 여기 아니야? 아닌가? 아닌가? 맞는데? 아 맞네? 아안 들어가는... 아. 망망 어 이거 뭐야? 날안 먹어진다 물고기 때문에 아 맞아 너 물고기 였잖아 이제 누구 오지? 오지? 아 이제 거기서 그 나오려나? 프린서퍼 교장쌤 아 경기 나오지 교장 쌤 교장쌤 좀비 야근데야 아, 배트... 배트를 휘두르는데 칼칼 칼 휘두르는 소리가 나. 어떻게 어... 4시간 버팀? 그공부 나가 는거아 때문에 그래. 뒤지는 거 아니야? <웃음> 어, 교장쌤 어디 있어요? 근데 데이비드. 4시간 지난 거면 몇 시냐? 대위드 지 저녁쯤인가? 그러지 않을까? 우리 학교 5분? 등교한 시간이 그한니까 이제 점심 좀 넘었을 것 같은데요 가지 마요 저기요 팡팡 팡팡 팡팡 팡 한국에서도 한국 무섭군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 아닌 어? 아 잠깐만 나 홈런하고 있었는데 아이씨 이걸 맞네 잘 때리고 빠지면 안 맞는데 이거 아두번 맞았어 오케이, 오케이. 아, 아, 아 너무 맞다. 하도 브릭이 나다 와 가지고 다 말하는 와가지고... 어, 방사에 해야 될것 같애 예 도넛 오죠 가 아니었나요 아도넛이구나맞는데나나나 나, 나 황금 도넛 황금 도넛 황금 도넛 황금 도넛 아아아 아, 막혔어 아저씨 도너 도, 도 도넛 드실래요 없었다. 어, 어떻게 해 줄래? 나도 졌니? 됐다. 야, 우리 미리 올라가 있자. 많이 주는데 좀. 우리 미리 올라가 있자. 내가 물고이 되니. 멀리껏. 걷... 당신은 당신의 까이드에서 멀리 걷고 당신의 가이드로 돌아갑니다. 야, 나 잘못 클릭해서 미리 붕대 써 버렸어 벌써. 안 돼. 이따 학교 다이 돌아오거나. 우리 이따 학, 학교 다시 돌아오니? 이따 이대로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야난 일단 햄버거부터 <웃음> 안 배고파 다들 어디가 야 도넛 테이블 왜 저기 있어? 박스생한테 네. 있는데? 안돼 올라가야 되는구나. 네 올라가요. 혹시 올라가다 갔었니? 아, 소리. 아 소리야. 이거 맞을 텐데. 오씨 깜짝. 나 너무 아픈데. 나도 먹고. 이렇게. 여기 사람이 없어. 말고. 좀비 온다 지 좀비 사태에서도 난 없어요. 역시 공부를 하는 중이다. 떨어지지 마. 아씨 떨어질 뻔. 조심히 가. 조심 여기분 뭐 이상한데? 뭐왜 죽어? 뭐, 죽어? 누가명 죽었는데 벌써? 야 근데 야, 저 빨간 머리분 저 빨피야. 나 근데 약간 이거 조금 여기가 좀난 싫어. 이 사람들이 아니 좀비들이 날 쫓아와. 와, 나 겨우 살았다 이번엔. 내가 때릴까? 어, 야 들어오는데? 야들어오는아 그래? 나내내 눈엔 아직 야나 방금 들어왔어. 아 진짜로? 아 진짜? 내내나내 들어왔어. 여기 나 때렸어. 아, 얘가 점프해서 날 때리러 왔어. 야 지능. <웃음> 야 사람 어디 있냐? 없는데? 야두 명. 사람이 없잖아요. 네명 남았는데. 야오오 쭉쭉 어디 가세요? 아 어, 진짜. 아, 왜 그래요? 뭐, 어디 가서 요저은 경찰차 아... 그냥 이런 거 타고 다니면 안 되나? 계속 아, 떠나 데이드 오세요. 당장 나와, 얘 아, 나 근데, 나 진짜 옐로우 키, 나 이제 못쓸거 같은데, 이미 이미 나와 가지고 뭐? 아니, 옐로우 키, 아, 그거 못쓸거 같은데, 뭔가 우리 망했어. 그 사람 짱, 짱, 빨리 나어지 이제 여기서 여기부터는 다 그대로 진행이었나? 아 그냥 창고 아, 가볼까? 아니 창고 야 우리 그거 종이를 그거... 모르지 않아? 어못 찾았어 우리 그소안 건넸다 가지고 아 그냥 괜찮아 그거 없어도 되니까 뭐나 한번 저기 가봅시다 따라가자 우리 여기 창고가지고 총 총으로 털렸지 않았나? 맞아 나 그래가지고 그좀 그게 있어 뭔가 약간 PTSD PTSD 터질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너무 무서워 약간 우리 신경 들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? <웃음> 아 진짜 이거 어떻게 하냐 여기가 너무 어렵다니까 약간 난이도가 <웃음> 그림자의 머물러 씨오케게 그림자의 머물러가 뭐 어떻게 머무냐고 너무 어려운데 솔직히. 대충 빛 반짝이는 데선 아무것도 못한네난 전체에 하는... 다 총으로 쏘면 안 돼. 맞아. 아니지. 총통 쳐 가지고. 전체 경찰... 도넛 데이브가 다 죽이면 안 돼. <웃음> 아, 그러면 안 되나? 경찰인데 그냥 전체 경찰 따질거있겠니 그건 왜? 그래. 뭐. 오... 그래서 안맞다니요 걸리면 안됨 음. 어느 타이밍에 가야돼 이걸? 아직 아직 저상가는 가야돼 와씨 머리 찢어졌어. 나 머리 찢어져. 겁나 아픈데, 아 진짜? 여기서 있어요. 아씨, 어디로 가야 돼? 어이씨, 어디로 가야 돼? 아크로로 와야 되거든. 아, 거기로 가는 거구나. 어디가? 그... 아니, 저희 가면 안 되는 줄. 아, 여기서 기다리는 거야. 저, 저..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저분들 올수 있나? 어디가? 어디가? 아, 맞다. 그 저기거든. 저기 왼쪽에. 자, 이거 판 끝나고 할게요. 맞아, 여기 나 처음으로 살았어 어... 뭐야, 쟤? 어둠의 그림 아, 그거 걔아니 걔네, 어둠의 그림 아, 이거 외눈방에처럼 생기지 않냐 약간. 맞아 예스, <웃음> 얼 yes, 저기서 이제 하나 실적 해가지고 네? 이제. f k 어 t r e d o n go there? Don't you go 아 차, 됐다 아, 창문으로 나가야 돼 창문 창문 아나 어. 이상한 데 갔어 아, 네아내 네, 음식 님이 좀 도와주세요 네저 매드 키트 4개 있으니까 이따 계속 살려드릴게요 좀비라서 수리... 아마 잘하면은 이거 그거 될 텐데 텔레포 뭐야 어 미친 너 아래 보라머리니? 어,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 진짜 크루만밖에 없어. 뭐 목소리야 목소리야 아 진짜 너무 억울해. 가오리? 아니 그 저분은 어디 있어? 야 우리 한명 빼고 다 없는데. 어디 계세요? 어. 한명 어디 갔어? 한명더 살아 있는데 어. 우리 말고? 어? 내려가. 왜 내려왔는데? 뭐야?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요? 이거 뭐요? 이거 뭐요? 이거 뭐 이거 뭐요? 이 이거 뭐이 But also, we are launching a, knock, a giant e n r l a o u g h a t a g i a n t z e r o l a p s 오 e y 야 지금 모르겠다. 지금 타... 끝나면 뜰기가죠. 네, 차 타고 가는 거. 응, 줄자 응, 있냐? 어. 뭐였지? 세세 개만? 아, 트럭 트럭이 좀더나 난가? 아 여기로 가야 되나? 아 근데 저분 어 어디 있길래? 저... <웃음> 저분 텔포 되겠지? 아 여기서 핵을 하면 쩍이고 트럭 타면 이거구나 확실히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어, 어디 가요? 아니, 오, 참, 어디 가? 우리도 데리고 가아 어? 버스장인 것 같은데 생겼는데 딱 맞아 잠깐만 뭐지 여기? 어 뭐야 사 있다 이분 이어사 왔다 골든 도넛이 근데 뭐야? 피 어? 많이 채워주나? 어어? 어뭐야 어? 제 어? 쟤... 뭐? 위에, 위에 위에 위에 이렇게 있어. 어 뭐야? 에이전 에이전트 인거스? 어. 아. 어. 왜 에이전트 인거스를 없애 그런가? 미쳤어. 너냐 보스 너냐? 에이전트 거스 야 e s I 쓰면 될것 같은데. 는데 t t o n d a 화면 h what's the e a l Oh, oh, o 이 oh, oh, o 이 oh, oh, oh, oh, oh, oh, o 여기 h oh, oh, oh, oh, oh, 오 콘솔 저기 콘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팡팡팡 공격 아 얘를 공격 에이 아 이렇게 하는 거네 다시 튀어 총쏠것같 이제 이또총 쏜다 이잘 보고 있어야 되저또 헬기 온다 이제 곧오저 응. 뒤에서 쏜다 야 아... 야 근데 우리 왜총 맞아도 별로 안 아프냐? <웃음> 우리 방탄조끼 입었어? 야 네, 이제 쏜다 이제 그... 그 폭탄 부엉 하는 거... 그 그거... 그 같이 다니... 아니야 아니야 같이 다니면 이거 두 배일걸? 어알아 그냥 알아서 살자 우리... 우와... 아렉 걸려... 아, 아 씨... 아렉안 걸리는데 오, 웬미나게... 오! 왔다 미친! 왔다. 오! 오! 오! 오! 왜, 왜, 왜. <웃음> 와, 대박! 야, 여기, 여기, 여기, 여와 HP가 여기, 어머 오기 여기, 여기, 여기, 나기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일단 일단은, 일단은... 아, 부활하고 오세요. 두 번... 더 공격해야 되네. 아이고 손기나. 아니야 저분이 알아서 처리하실 거야. 부활했잖아.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요. 도와줄게. 도와줄게. 아, 해결했다. 해결했다. 와. 야 양쪽이다. 퐁퐁퐁퐁 <웃음> 아, 야나 너무 아파 살려줘. 어. 오... 야 아빠 아빠 나 죽는다 죽는다. 됐어 됐어 됐어. 어 진짜았어. 야좀 끝내라. 오케이 이제 적당해라. <웃음> 아 적당해. 일산인. 빨리 가 빨리 가. 적스 적당해. 붐. 옆치지도 갈까? 동생. 예, 이거 진짜 잘못해서 맞으면피 엄청 달더라. 어디야 어디야? 여기, 여기. 여 뭐가 기나기오는거지 저게? 여기, 아, 이 나오는거 같은데? 아 그런 애레이여같은거여 음, 그거 진짜 아프더라 아 맞았어? 진짜 몇 여기, 가기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나기 여기. 여기, 여기. 아니다 이거 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 그래서 응. 후두려 맞고 포, 그 포탄한테 후두려 맞고 뛰어가는 도중에 레이저 엄청 맞아서 한3네방 이제 죽지 않을까? 뿡! 어우야 어딨냐? 아니야? 어딨냐? 안보이는데 시체가 아씨 안보이네 나 핵엔딩 <웃음> 와 핵엔딩이다 핵엔딩 잠깐 우리 미, 좀 미, 치워야 될것 같은데? 런치 덕몬 우리 너... 좀치는게 어때? 씨... 해비발사하면 우리도 죽는거 아면서데으면서웃으면끝나면서다고면서 웃으면서 웃으면서 웃크를서웃하시서 웃으면서